어? 여긴 뭐지? 아니! 여기! 여기 사람들이 갇혀있어! 여기서! 사람들은시어하고 있었던 거야! 동네이더나! 조심조심조심 조심, 저 따라오세요! 무슨 계략을 또, 어? 하고 있는지 보러 가야겠다. 어? 여기서 좀비들을 실험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못했어 그쵸? 누나! 잠시만 내려와 보세요 어 그래 조심조심 조심, 조심. 어 누나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저 박사들 사이에 껴서 제가 도대체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누나는 잠시 쉬고 계세요 어 그래 아 어, 그러면 나 엄마랑 마트 갔다 와야 돼 요새 암꽃게가 그렇게 싸다고 하더라 어머, 진짜 꽃게탕 먹어야지 예, 그러세요 어쨌든 예. 자! 난 잠시 숨어 있다가 저 조교로 위장을 해야겠다 어디 숨지? 어.. 어디지? 아 여기가 좋겠다 앗쨰 <웃음> 어때 내 작품이 아주 성공적이고만 <웃음> 네, 김조교 어네 박사님 내방 가서 차려 좀 가지고 오지 네 알겠습니다 <웃음> 보자 박사님 자료가 어디있더라 여기 있었는데 음.. 여기 있나? 저..저.. 저기, 저기요? 뭐..뭐야 뭐 너, 뭐 너! 뭐..뭐야! 저기 죄송합니다 뭐..뭐가 돼서 그게! 무슨 짓 하는 거야! 뭘 그래! 왜! 뭐하는 짓이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 아, 아, 아, 아, 어? 숨이 안쉬 으이익! 아! 비트 박스가 꽝끓 정도면 똑같겠지. 하하하하, 이제부터 나는 코봉이가 아니라 김조교다.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아우, 아우 시끄러. 어, 어디? 자료를 자, 료 잠깐만. 김조교. 네. 아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변했나? 코는 왜 이렇게 커지고? 아, 제가 코감기 걸려가지고. 아니, 좀 이상하게 변한 거 같은데. 아니 아니요. 자료 없던데요 자료를 어따 줄 거예요 박사님 저기 본관 가면 내 연구소 방 있잖아 거기 있나 보네 그럼 그곳으로 가서 내 자료 좀 갖고 와아네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근데 근데 아예 왜요? 유네 연구소 옆에 있는 R3 룸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게 거기는 나 말고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제한구역이야 알겠나? 아 예? 아 갔다 올게요 <웃음> 음. <웃음> 뭐? 뭐? r c 방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아, 이나저 박사님 진짜 하지 멍청해. 그럼 거기 뭐가 있단 얘기잖아. 거긴 아주 수상한 냄새가 나. 아니 냄새가 뭐? 어쨌든 가자. <웃음> <웃음> 깊게 들어가지 말자고. 아 <웃음> 그건 그렇지. <웃음> 와, 여기 뭐야? 어 정말 흐리흐리하다 의리 뭔가 냄새가 나. 저기요. 어! <웃음> 무슨 일이야?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기 박사님 신부로 왔는데 제가 좀 서류를 가져가야 되세요 아 그렇군 그럼 들어가? 아예 그런데 혹시 여기 R3 룸이 오, 오, 오, 오, 어디 있죠? 대박! 거기는 제한구역이야 박사님 빼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 아 내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냥 궁금해서 아 저기가 R3 룸으로 들어가는 곳이군요 저기 저기 저기 저기가 거기는 안 된다니까 아 누가 들어간대요? 아 짜증나 아 진짜 이쪽 <웃음> 돌아가면 되지 바보들 그렇지 됐다, 됐다. 여기가 제한구역이군 어? 여긴 뭐지? 어, 이거야, 바로. 여기 생항 무기가 있어.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었던 거야, 프레드 박사. 빨리 꺼내야겠다. 아이고, 왜안 보게 돼. 아야, 아 무기를 꺼낼 수가 없어. 아, 아, 어떡하지, 이거? 아, 진짜. 나 혼자 안 되겠어. 툭메이더 누나를 데려야겠다. 누나 찾았어요. 생항 무기를 찾았다구요. 어, 어, 구멍은 너 대단하다 여기를 어떻게 찾았어 저기봐요 사람들이 다 갇혀있잖아요 생황 무기는?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어? 왜 있었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간 거야 그게 너 여기 있었다며 아 진짜 여기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없어 그럼 왜 나한테 물어요 아 여기 분명히 있었다니까요 아 진짜 어디 간 거지? 너 뻥친 거니? 뻥쟁이 뻥쟁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거짓말쟁이 뻥쟁이 뻥 거짓말쟁이 <웃음> 이걸 찾으시라 어? 어? 아? 뭐야? 어, 함정이야, 함정이라고. 하하하. <웃음> 어리석은 것들, 내 작품을 망치려들여. 내 평생 이 실험에 내 인생을 걸었어. 니까짓 끝들이 뭔데 방해야? 나는 이 세상을 촛빛 세상으로 만들 것이다. 하하하하. <웃음> 누나, 싸워야겠죠? 어떻게? 그 방법밖에 없잖아. 어, 아, 나 진짜 내일 바꿔온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짜증나게. <웃음> 자, 꺼내자. 네. 자, 덤비세요. 뭐해? 어서, 총쏴라 네! 흩어져? 야! 야! 아, 너무 많아요, 누나. 어떻게 해요? 빨리 쏴, 빨리. 야! 야! 아, 누나, 저 맞았어요. 괜찮아? 어디, 맞았어? 어디, 어 어디 맞았는데? 엉덩이 에 맞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어서, 총쏴 빨리. 아, 누나, 아파서 못 쏘겠어요. 어떻게, 그러머리 해성이가 되겠네 어서 잡아라! 항복이요! 항복! 항복! 항복! 항복! 항복! 항복! 항복이요! 항복이요! 항복이요! 항복이요! 도... 또! 살려주세요! 체력술 <웃음> 당장 들고 와라! 놔줘! 놔달라고!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웃음> 잘 줬어! 너희들이 내 실험 대상이 돼줘야겠다 하지마! 진짜! 그런 거 하지마! <웃음> 왜 무섭나? <웃음> <웃음>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된다면 좋아! 마음대로 해! 그 대신 이거 하나만 알아도 나보다 중 레이더 누나 먼저 해줘 <웃음> <웃음> 어머? 얘 봐라? 뭐야? 지금 레이디 퍼스트라는 거야? <웃음> 누나, 저는 어리잖아요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너부터 해줘봐 아, <웃음> <웃음> 진짜 아, <아이> 농담해 <농담이야. 웃음> 진짜 살려주세요 자, <잘>, 간다 <웃음> 하지마! 하지마! 에이... 하지마! 쳐서 들어가! 치 자! 아 진짜! 아아 밀지 마요 진짜! 아이씨! 여기 뭐지? 여..여기? 잠깐만! 여기 거긴데? 여기..여기.. 거..거..거.. 거... 와! 뭐야! 뭐야! 우와! 우와 개발라! 어떡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웃음> 살려주세요! 거봉이라고 그랬나? 내 실험 대상이 된걸영광으로생각하게라 하하하하! <웃음> 베랑이라면 10초 남았 뭐가 변해요? 어, 베랑기를 오! 하지마! 아주 성공적이야! 아주, 아주 성공적이야! 성공적이야.